의미가 담겼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쓰는 건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문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준석은 안철수 의원이랑 사이도 좋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예전에 바른정당처럼 될 거라고 하고 이준석 자신이 만들어낸 윤핵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하니 이준석이 따블로 열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준석이 열받았다 한들 SNS상에서 따져묻기는 한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징계를 받은 처지에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으니 더처량해 보일 뿐입니다. 다만 이준석은 38전당대회에 나선 자신의 지인들을 열심히 홍보해주는 일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와 허은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둘은 참 좋겠습니다. 성상납 이준석이 후원을 해주시니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오늘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이 이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선거도 아니고 당 자체 내 선거인데 당원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후보들 후원회장을 맡을 수가 있냐. 단순히 후원을 하는 것뿐인데 당원권 정지란 무슨 상관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지 궁금하지는 않네요.